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경읽기에 집중하는 해를 맞아 말씀 안에서 변화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교금및 주일학교, 각 분야별 사역계획을 나누고 여러 강의와 부흥회, 특송 등 다양한 순서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는 모든 교역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것을 다짐하고, 교역의 자리에서 존경받고 쓰임받으며 열매맺는 교역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우는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